자 오늘은 희가 컨설팅 왔어요. 여기 영종도 쪽이고 어 예전에 여기는 무의도 그 가는 길 그리고 여기가 일출 보러 많이 왔던 곳이긴 한데 도 조금 더 가면 이제 현장이 있으니까 여기 대표님이랑 한번 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현장에. 왔고 이렇게 들어가면 출연하실래요? <웃음> 자 이쪽 부지가 이렇게 바로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저펜스 기준으로 평수는 이렇게 한 800평, 900평 정도 됩니다 어, 소나무숲이 예쁘게 되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오션뷰가 펼쳐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쭉 가시면 밀물 썰물이 들어오고 바로 이렇게 해안가도 쓰실 수가 있어요 네, 우처음규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셋도 바베큐 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뷰는 딱 좋아요 음, 평수도 딱 알맞는 크기고 이게 직사각형 형태라 조금 아쉽긴 한데 어, 해변이다 보니까 예쁘게 근데 여기 가 이제 부지가 영정도라 캠핑장은 허가가 안나요 그래서 지금 허가를 진행하고 이제 당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컨셉으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뷰는 너무 좋죠 앉아서 근데 바람도 그만큼 바닷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솔밭도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 정말 예쁘게 꾸면서뭐 저도 가끔 뭐 쉬러 올수 있게끔 대표님이랑 컨셉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가 일단은 조금 저 끝까지 에다쓸수 있으면 좋은데 저 펜스 친 곳까지만 한 9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더 넓었으면 좋은데, 이제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까, 막 이게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군데군데 나무를 조금 베어서 공간을 넓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바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저 펜스를 아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접근성도 좋고, 어 구지도 너무 좋기 때문에 어. 자잘 여기도 컨설팅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